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주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야고부서 4장 8절 말씀 2023년도 극동방송 사역 주제 성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여수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9 7 5 메가 h z 여수중개소 9 2 9 메가 h z 출력 1kW, 호출보호 HLEI로 방송되는 FEBC 전남 동부 극동방송입니다. 전남 동부 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전남 동부 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전남 동부 극동방송은 여수시 문수로 1 4의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구봉화산, 중계소는 구봉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된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의 의견은 전남 동부 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전남 동부 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편성 책임자는 김성일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전남 동부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전남 동부 극동방송입니다. 님을 가까이 하라 2023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개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내시를 알려드립니다